어 백, 백진주는요 어그 이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어, 오늘은 맛있는 수양미소개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도 먹는 몰래... 맛있는 수양미는 이렇게 까 그리고 자잘 어우러져서 돌고지지 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햇살 가게, 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맛있는 수양미 많이 구매해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반짝반짝한 하루죠? 네. <웃음> 네 좋습니다. 자, 반짝반짝한 햇살미남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수양미 요 쌀이에요. 바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썸네일을 하나 띄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네. 수양미 예, 바쁘신 분들은 이 설명까지만 들으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그 링크 있어요 이 수양미는요 여러분 어, 경기도 화성시 대표 브랜드에요 경기도 화성시 대표 브랜드 햇살들이, 자, 햇살나라에서 이 햇살들이 수양미 구매 가능하십니다 어, 2016년도에 나온 신품종 쌀입니다 아, 가장 최근에 나온 신품종 쌀이라서 어, 여러분들한테 인기도 많고요, 많이 소개가 되어서 뭐 여러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어요. 뭐 요리 프로그램 특히 이제 요리사 분들이 많이 소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일반 쌀과 다르게 찰지고 맛있다, 구수하다. 아, 아, 그래서 더 많은 유명세를 탄그 수양미 쌀입니다. 실제로 어, 쌀 인기도 이렇게 순위 조사하면요. 항상 상위위에 링크되어 있는 쌀이에요. 어, 그 제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부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써있잖아요. 스트레스 맞는 분들이 그 선호하는 그 쌀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저아밀로스 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쌀은 소화가 잘 되는 전분 성분과 소화가 덜 되는 전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소화가 절, 덜 되는 그, 그 아밀로스 성분이 적어요. 그래서 저아밀로스 쌀 해가지고 이 나온 수양미는요 어, 수화가 잘 되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찰진 쌀이 있긴 한데 그 같은 경우는 아주 쫀득쫀득하고 매우 찰지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그거보다는이 수양미는 주부님들이 찰지고 구수하고 고들고들하고 이게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세요 여러분들도 이 수양미 한번 맛보시면 이것만 계속 찾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그 특성을 다 설명드렸는데요 재배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재배지도 중요 하잖아요왜냐면 어, 농산물이든 뭐 육류든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어, 종묘 회사가 모든 걸다그 보급을 합니다 그 어, 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보면 소고기 이력제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소고, 소고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송아지를 자연 교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송아지의 어미로부터 이제 그 새끼를 만들어내, 만들어내서 그 새끼를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의 그 품질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농산물도 그래요. 이 쌀을 쌀을 재배하는 것도 이, 이 씨앗을 농민들이 보관했다가 키우는 게 아니고요. 종묘회사에서 어, 받아가지고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까지는 다 똑같지만 그 기후, 받는 토양 재배지역, 재배기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이 경기미 화성시 간척지에서요새양미를 어, 재배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요, 요 재배지역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 어, 가장 맛을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 똑같은 종묘 회사 종묘 회사에서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종자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 또또 다른 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바로 기후, 그리고 토양, 그리고 재배 기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남양만 간척지 쌀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경기미 간척지 쌀이 유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자, 아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어요. <웃음> 네. 맞습니다. 어, 구매감사합니다. 어, 예 오래 먹는 쌀인데 네 어, 문의 주셔가지고 제가 답을 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YEO님 반갑습니다. 오대쌀 먹는데 추천할 상품은 뭔가 있나요? 어, 뭔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다 맛있는 쌀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대쌀은 딴 쌀보다 좀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 유명해진 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수확할 때 보통 1년 음, 수확해가지고 1년을 먹잖아요. 근데 오대쌀이 다른 쌀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오니까 그 밥맛이 좀더 있겠죠. 묵은 쌀 먹다가 햅쌀 먹으면 맛있는 느낌 있잖아. 그래서 오대쌀이 유명해진 그 계기고요. 지나가지고 이제 같은 시기에 나온 쌀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팔리고 는 많이 인지도 있고 많이 재구매가 되는 그런 쌀이 더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네이버 그탑 500이 랭크가 있습니다. 거 상위 랭크를 보면 수양비가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거 염두해 주시고 어,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이수양미는 특허 쌀이고 구수하고 찰지고 어, 고들고들하고 이게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쌀이다라고 제가 이횟사 가게 그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논문에서도 나와요. 자, 네, 여기 보시면 이 논문에서도 결과, 결론 결 부분에 보면 이 논문이 뭐냐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구매 후 만족도 분석이라는 논문이에요 자, YEO님 잘 보고 계시나요? 네. 자, 보시면 어, 결론 및 시사점 보면요 이 논문이 무슨 논문이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쌀 구매 후 만족도 분석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고려대학교 전책대학원 국토경제학과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여러분 2021년 최근 거예요. 어, 결론 및 시사점 보면요. 어, 네이버 데이터랩의 탑 100미 500위. 그러니까 500까지의 쌀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그중에서 상위에 어, 바로 이제 옵션 뭐쌀구매업 평점과 쌀 가격의 관계를 봤을 때 백진주 쌀, 그다음 수양미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그 쌀이 바로 요 수양미다라고. 논문에서도 검증이 되어 있는 쌀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매해주세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다니까요 네. 한번 그, 그, 검색 사이트에서 요거 순위를 볼 수가 있어요. 어, 맛있는 쌀 순위라든가 아니면 그 데이터랩을 통해서 보면 항상 수, 이 수양미가 상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찾은 쌀이 어, 인기 쌀인 건 아시죠?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맛있게 예,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네, 아네 백진주랑 소양미 어떤 걸 살지 고민이시라고요? 아, 요건 취향차여가지고 이좀더 음, 설명을 해드릴까요? 백진주쌀은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세요. 백진주쌀은 요걸 말하는 거죠. 여기, 여기 옆에 있는 백진주쌀. 저 위에 보면 제가 어, 세 가지 뭐 들고 있잖아요. 백진주쌀, 어, 수양미, 그리고 찰진쌀, 그리고 견기미 이런 걸 들고 있는데요. 백진주쌀은 찰지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많이 선호해요. 그거는 어, 쌀이 찰지면 찰지면 찰질수록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된다는 거는요. 어, 소화 능력이 떨어져도 그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거죠. 활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밥의 역할은 탄수화물이고 이제 포도당을 빨리 이제 흡수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력을 어,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르신들, 아이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 백진주 같은 찰진, 쫀득쫀득한 그런 쌀을 좋아하시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스트스 때문에 소화불량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하신 분 남편분들 집에 딱 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 고객한테 고 시달리고 거래처 시달리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일반 맥쌀 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소화가 잘 안되니까 이런 백진주 같은 쌀을 이런 백진주 쌀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너무 찰진 걸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수양미도 어... 저아밀로스 쌀이기 때문에 그요 백진주 쌀보다는 덜 찰지고 그 고들고들하고 소화가 잘 되는 그 찰진 잘 어우러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우러진 맛 때문에 주부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세요. 특히 이제 어머님들, 할머니들 그섬 효도 쌀로 제일 많이 나가는 쌀이 이 수양미입니다. 이 수양미의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취향차예요. 어머니 그 질문해 주신 백진주랑, 뭐, 수양미, 뭐, 어떤 게 더, 어, 찰지고, 찰지냐고, 물어보셨는데, 찰진 거는 백진주고, 그, 잘 어우러진 거는 수양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더 이제, 어, 통계상으로 보면, 남성분은 백진주, 수양미는 여성분이 많이 선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 이 수양미는, 저기, 여러 가지, 저희는 밥만 해먹지 않구요. 어, 잠깐만요. 요거 한번보여드게요 아주 알차 알차 보이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고맙습니다. 어, 수양미는 저 10kg짜리도 많이 팔고요. 수양미는 이렇게 4kg짜리도 많이 팔아요. 어, 수양미 4kg짜리는 어떤 분이 많이 그, 사셔야 될까요? 아무래도 밥을 적게 드시는 그 가족들이 많이 사시는데 뭐 외식을 많이 하시거나 배달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이 어, 1, 2인 가족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4kg짜리 그 포장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 4kg짜리는 그 지퍼백으로 포장이 되어있어요. 지퍼백. 네. 어,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지퍼백. 이 지퍼백 보이시죠? 이 지퍼백으로 포장이 되어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쌀을 사면 밀폐용지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어, 밀폐용지에다가 보관할 때 어, 그 약간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4kg짜리 지퍼백은 바로바로 그, 바로 바로 그 포장지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찰진 밥을 좋아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 아, 문의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라이브 할 때, 그,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문의해주시는 분들이에요. 네. 백진주쌀 주문하시면 됩니다. 백진주쌀이요. 가장 그, 찰지고 소화가 잘 돼요. 백진주 쌀이 특히 남편분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쌀입니다. 그러니까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쫀득쫀득해요. 그 취향에 따라서 물량을 조금 조절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요그 수양미는 고들고들하고 구수하고 찰진 맛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많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4kg짜리 소포장도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4kg짜리 소포장은 또 어르신들한테 선물해 줄 때도 좋아요. 저희가 효도쌀로 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주부님들이, 그 자녀분들이 어머님들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아버님들, 어머님들한테 챙겨줄 때 어떻게 챙겨주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요 10kg짜리 아니면 4kg짜리 두 개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이고 고맙다, 얘야. 잘 먹겠다. <웃음> 친구랑 같이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고 한다, 얘야. 이렇게 바로 전화가 오는 그런 피드백지 오는 쌀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10kg 짜리가 약간 무거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10kg 짜리 딱 드리면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조금 힘드실 수 있잖아요. 옮기기거나 그럴 때. 근데 요 4kg 짜리 두개 보내시면 아무래도 부담이 없겠죠. 드는데, 4kg 짜리 두 개니까 부모님들한테 선물할 때, 예, 요 4kg 짜리 두 개도 고려해보세요. 네, 와이오님 고맙습니다.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 제가 땡글 떠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사랑합니다, 고객님.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라라라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라이브에서 이렇게 멘트 주시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웃음> 자. 4kg짜리는 이렇게 되고요 지퍼팩 포장이 되어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kg짜리는 지퍼팩 포장이 되어있어서, 뭐, 다른 밀폐용기에 옮겨 담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네. 어, 아까, 에, 와이오님, 이렇게 물어보신 게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는데요. 그 제일 찰진 건요백진주살이 제일 찰지, 여기 보시면 제백진주살요 찰진 건요백진주살이 제일 찰지고, 어, 그다음에 찰진 살 미호, 그다음에 수양미 이렇게 돼 있고 그 예전에 많이 드시던 이제 아끼발의 추청쌀 이렇게 있는데 일반 맵쌀은 저 끝에 있어요. 이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찰진 순서인데요. 가장 찰지고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갑니다. 또 수양미 특성이 어, 구수하고 고들고들하고 찰진 게잘 어우러져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맵쌀보다는 찰지고 그리고 고수하면서 찰진 게잘 어우러져 있는. 그 어우러진 그 맛의 이 쇠양미를 주부님들이 많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살질수록 소화는 잘 되지만 너무 이제 찰진병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단호요 그 찰진산 미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찰진산 미오 같은 경우는요. 어,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아서 저 밑에 그 보시면 이제 찰지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찰지쌀은 어, 좀 찰진 거 좋아하시면서 가격적인 것도 따지시는 분들이 이 찰지쌀 그 미호쌀 구매하시면 돼요. 이찰진쌀 미호는요, 여러분 어,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쌀보다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품종으로 고급쌀이고 찰지기 때문에 그 찰진 쌀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찰질수록 어, 보관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할때 한꺼번에 밥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제일 조그맣게 그때그때 밥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맛있고, 근데 그 바쁜데, 그 어떻게 그게 매번 그렇게 하나요? 가끔씩 이제 돌솥밥에 이렇게 이렇게 해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 그러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주부님들이 이제 아이 키우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전기 밥솥에다가 사워인 분 이렇게 밥 해놓고 그때 그때. 이제 포분해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고 그때그때 그때 해동해가지고 드시잖아요. 그럴 때 냉동하고 해동할 때 아무래도 이제 밥맛이 좀 어, 질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찰질수록 찰질수록 찰질수록 그 밥맛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여러가지 실험 논문에도 나와있어요. 농업진흥청에 있는 그쌀논문들인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쌀 찰질수로 음, 이제 그게 음, 잠깐만요. 그 실험 데이터가 어디 한번 봅시다 어어. 어. 네네, 네네. 네네. 여기 있네요. 아이고, 제 머리가, 머리만 보이네요. 요게, 요게, 그, 실례를 위해서, 농업진흥청의실험데이터예요 이제, 여기가 찹쌀, 미호, 찰질쌀 미호, 그 다음에, 그, 추청쌀, 요렇 고들고들한 거. 찰질수록 어떤가요? 그, 더 보관성이 좋고, 맛도 좋고, 해동했을 때도 맛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실온에다 놨을 때도, 식밀성, 밥맛 그리고 쌀알의 모양, 이런 것들이 유지가 잘 된다. 그런 실험데이터 도표입니다. 여러분, 어그 사오 인분 한꺼번에 밥을 많이 하시는 주부님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대규모 식당 대기업에서 시, 배급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바로 이 찰진 쌀 미호니까 혹시 그런 거 가격적인 거 생각하신다거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요 찰진 쌀 미호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많이 써요. 일반 식당 어 재료에 신경 많이 쓰시는 식당들 있죠. 무조건 싼거 쓰시는 분. 식당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맛집이거나 좀더 고객들한테 대접을 많이 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요리사라든가 식당이라면 좀더단일미 이런 철지산 미오라든가 수양물 백진주를 구매하시기 구매하십니다 그런 집일수록 맛집을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어~ 또 수양미 어~ 잠깐만요 수양미로 이제 또 그 맛있는 그 요리하는 거 하나 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훅 지나가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빵이랑 먹어도 상관없어요. 저희같이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그런 게 재미잖아요. 집밥의 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파랑새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파랑새 별거 아니에요. 집에서 집밥 많이 먹을수록 파랑새가 크는 거예요. 어, 파랑새는 행복이잖아요. 집에 행복한 그 파랑새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바로 행복한 집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집밥을 많이 하는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웃률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어,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집밥 해주시면 좋아요. 예, 네. 어 삭기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도 이제 그 수양미 많이 쓰시는데 그 돌솥밥 많이 하시는 식당에서는 요 백진주랑 수양미를 두 가지 동시에 구매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어, 쌀을 맛있게 하는 방법이, 그 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이 에, 있는데요. 이게 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이 기사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볼게요 보시면 이게 약간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학 하듯이 밥을 짓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밥을 하실 때 요리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재료를 그 섞어봐서 아니면 선택을 해서 어, 밥을 해볼 거 아닙니까? 요리사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맛있는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요리사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 실험하듯이 이런 재료 써보고 이런 재료 써보고 이렇게 조합을 해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맛있을까? 이렇게 어, 해봤더니 백진지랑 수양미를 섞었을 때가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게 그 씻어가지고 돌솥밥을 했을 때가 가장 맛있더라 라는 게이 결과물이에요.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맛있는 밥 맛있는 밥, 쌀 어,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 기사 내용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뭐 여기서는 7대 3으로 이렇게 하라고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는 좀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반반 섞어요. 반반 섞어서 먹어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요점은 그거예요. 어, 백진주랑 수양미를 섞어가지고 그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그 하얀 물을 조금 너무 박박 씻으면 한 두세 번만 씻어라 라고 했는데 영양분이 요즘에는 다른 반찬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 쌀을 박박 씻어가지고 하얀, 투명하게 될 때까지 씻어요. 그 하얀 물이 안 나오게, 그 하얀 물이 전분 성분이기 때문에, 그, 그대로 하게 되면 약간 텁텁한 맛이 나요. 그렇게 전분을다 날려버리고, 그 투명한 그 물이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밥을 지으면 좀더그쌀알에 고들고들하고, 쌀알의 그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식밥, 한식 식당이라든가 돌솥밥 고기 먹고 돌솥밥 먹고 드시고 할 때, 그 돌솥밥이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그냥 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런 것처럼 좋은 재료에 그리고 정성스럽게 쌀다 씻어 가지고 이렇게 밥을 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어, 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구매 한번 해보세요. 식당에서는 한, 특히 한정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주문하시니까 아, 한번 이런 상품도 밑에 있습니다. 많이 주문해 주세요. 예전에 이제 백진주랑 수양을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비싸니까 이렇게 구매하세요라고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매해 주시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구매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저렴해요. 네, 어그요런 이제 수양미랑 백중지 요 수양미는. 음식점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쌀을 그냥 쓰는데 아무래도 이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고깃집에서 수양미, 뭐 백진주 이런 걸 쓰겠죠. 왜요? 고기가 음식점에서 고기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그러면 어떻게 속이 약간 부담이 가죠. 근데 밑반차로 나오는 거라든가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맵살이고 그러면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소화가 잘 되는 쌀 고기랑 잘 어울리는 쌀 궁합이 잘 맞는 쌀 그게 바로 요 수양미 백진지입니다 수양미 지금 구매해 주시면 돼요 요그 수원 봉담에 계신 분그 수원 봉담에 가장 맛집 요 고깃집 중에서 맛있는 줄 서서 먹는 별 다섯 개의 맛집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매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삼패동에 있는, 우리, 그, 모돌이 일식당도 있습니다. 어, 저희, 음, 햇살가에서 많이 구매해주시는 그 식당이신데요. 어, 서울에서, 이제, 저기, 간변도로 타고, 어, 오시다 보면, 이제, 그, 두물머리라든가, 이쪽으로 빠신데, 야, 그, 야외 나들이 나으실 때, 한강변이 잘 보이는 그 삼폐동에 이런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에 있는 이제 30년 경력의 이제 일시지 주황장님이 계신데, 소박할 때, 그리고 이런 음식 고기에 이 수양미가 너무 잘 맞는다라고 해서 항상 수양미만 고집하시는 분이에요. 그 요리사분들은 다 알아요. 아까 제가 기사도 보여드렸잖아요. 기사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요리사분들은 좋은 재료를 항상 제일 먼저 취사 선택을 하거든요. 그게 그 프로잖아요. 프로니까 항상 정보에 빨라요. 그리고 어떤 게 좋다 이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좋은 쌀을 먼저 써가지고 그쌀 가지고 요리 재료로 사용하거든요. 요리 재료에 많이 쓰이는 이 수양미 초밥의 그 대부분 이, 이 식당에서는 수양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지금 구매해 주시면 돼요. 어, 이 수양미 그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제가 어, 수양미만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는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 생산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생산지는요. 여러분, 경기도 화성시고요. 어, 독정 RPC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독정 RPC는 저희 가족기업이고 GAP 인증 마크도 있어요. GAP 인증 마크는요. 어, 우수 생산자 시설 마크예요. 그래서 어, 깨끗하고 그리고 자동화된 시설에서 여러분 그 생산되고 있으니까 믿고 구매하시면 돼요. 저번에 어떤 고객님이 어, 깨끗한 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GAP 마크가 그것을 보증하는 그 마크예요, 여러분. 자, 꼭 믿고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도대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에가 서울이고요, 이 밑에. 경기도 남부, 경기도 어, 해안가 그리고 간척기쌀입니다, 여러분. 경기미가 유명한 이유가 있고 간척기쌀이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경기도, 해안가 일교차가 커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어떨까요? 경기도, 해안가. 네. 어, 일교차가 크면 그 곡식이든 뭐그 과일이든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맛있겠죠. 품질이 높아집니다. 품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해안가, 해안가,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 경기미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척지살. 우리 강하구로 내려올수록 그 영양분들이 토양이 최적이 되잖아요. 해적된 곳. 그곳을 막아서 한게 뭐예요? 간척지잖아요. 그 간척지. 영양분이 잘 쌓인 그 간척지 쌀. 어머, 구매 감사합니다. 구매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뾰로롱. <웃음> 네, 여러분 어, 구매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이브 동안에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제가 너무 힘이 나요. <웃음> 고맙습니다. 어, 간척쌀이 유명한 이유는 이제 그렇게 토양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화구에그 토양이 다 퇴적돼서 그 맛있는 쌀이 어,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믿고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그 간척지에 있는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농민들한테 이득이 갑니다 여러분 농민들한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만뭐 하나 또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아.. 화이트 가요 네 저희 친구들이 한번 쇠미백신두찰들찰 <웃음> <목마> 우리 친구들이요 저희는 장히좋으니다 가게! 아이 친구들 너무 좀재밌더라고요 장미! 백신두! 찰칰칰! 맛거요아이친구들볼때마다다살 <목소리> 가게! 아, 오. 햇살! 햇살! 햇살! 햇살! 가게! 네. 어...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 생산지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나눠볼게요. 경기도 화당시에서 이제 남양만 간척지에서 쌀을 계약재배해서 가을철에 수확해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게그 곡물 저장창고거든요. 곡물 전용 저장, 저장? 저장 탱크를 보여드린 것처럼 스테인레스로 깨끗하게 정돈된 그 식한 시설에서 네, 통사을 하고요. 직관리도 철저하게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다컨트터로로 어, 자동화되어 있고요. 보신 것처럼 네, 구분이 오면 이경해서 바로 택배로 발송해 드리는 시스템이에요. 햇살들이! 경기도 화성시 햇살들이 마크를 딱 달고 수양매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어, 믿고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햇살들이! 잘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햇살 가게에서 구매해 주세요, 여러분. 자, 여기 햇살 가게에서 또그 수양미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찹쌀도 팔고 있어요. 찹쌀. 아, 썸네일 한번 띄워놓고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찹쌀 그 추가 상품 보면 요 밑에 보시면 그 찹쌀 보일 거예요. 찹쌀 구매해 주시면 돼요 이요 찹쌀은 요리 재료로 많이 구매가 되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쌀 중에서 하나예요. 왜냐면 하 여성분들은 약간 그한 달에 한 번씩 그 그분이 찾아오시잖아요. 약간 민감한 식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시때 찹쌀을 몇 쌀에 섞어서 드시면 아무래도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찰진쌀 순위를 보여드렸잖아요. 요 찹쌀은 소화가 잘안 되는 그 아밀로스 성분이 5%밖에 안 돼요. 5% 이하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돼요. 속이 편안해요. 그래서 그, 그 환자분들한테 죽을 써줄 때요 찹쌀 가지고 흰죽 써주시죠. 그 이유예요. 소화가 잘 되라고요. 그리고 요리 재료로도 많이 씁니다. 요리 재료 삼계탕에 찹쌀 들어가죠. 찹쌀이 삼계탕 고기랑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삼계탕에 찹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은 또 발효도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 발효가 잘 된다는 게 뭐가 있어. 우리나라 발효 많이 있죠. 찹쌀로 막걸리 발효 시켜서 먹죠. 그리고 식혜도 찹쌀로 만들죠. 그 이유가 뭐예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찹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찹쌀로만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속이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한 달에 한번 찾아오시는 그때는 이런 그 찹쌀을 그때 섞어서 드시면 속이 편안합니다. 진짜로요.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찹쌀 성분으로 그 건강 보조제도 많이 나와요. 한 그러니까 이거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다 추천드려요. 이 찹쌀은 이렇게 하얀 모양이잖아요. 하얀 모양의 찹쌀이 있는 이유가 어, 이게 아밀로스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그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 백진주라고 아까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 백진주도 요 찹쌀처럼 이렇게 거의 하 불투명한 색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찹쌀처럼 하얗진 않지만 그 백진주도 이렇게 하얀, 하얀 축에 속해요. 그 이유가 저아밀로스 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찹쌀 많이 구매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그 찹쌀 덜 도전한 게 찹쌀 현미잖아요. 찹쌀 현미도 저희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으니까 찹쌀 현미도 많이 구매해주세요. 찹쌀 현미는 다이어트 식단 짜실 때 좋아요. 그리고 당뇨에도 좋고요. 그리고 건강식단 할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어저 10kg 뺐습니다. 85kg에서 지금 75kg. 어머나, 나도 모르게 내 몸무게를 말씀드렸네. <웃음> 아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웃음> 자 여러분 저처럼 10kg 뺄수 있습니다. 여러분 찹쌀 현미 100%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나 <웃음> 실수다. <웃음> 아자 이렇게 실수해도 여러분 어, 저럼 다이어트에 도전해, 도전해보세요. 찹쌀 현미 100% 도전해보십시오. 찹쌀 현미 여러분 어그 찹쌀 현미는 일반 현미랑 달라요. 찹쌀은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찹쌀 현미는 그,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속에 부담이 덜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미 성분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많고 영양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 그 칼로리도 낮아요. 왜냐, 소화가 잘안 되니까 그 식이섬유가 이제 막잖아, 일단. 근데 농말 성분은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 차 찹쌀 현미 많이 드십니다. 왜냐, 일반 현미로 하면 진짜 거껄껄거 거꾸러 해서 못 먹거든요. 그 다이어트 할때 건강식단 만들 때 제일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요 꾸준하게 먹는 거예요 꾸준하게 어쩌다 먹는 게 아니고요 계속 꾸준하게 먹는 겁니다 꾸준하게 가 중요하잖아요 다이어트 식단 그 건강식단 짜실 때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하게 먹는 겁니다 근데 맛이 없는 걸로 어떻게 꾸준하게 먹습니까 차, 차, 차련미 지금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그 집에 이제 수험생이라든가 공부하는 아이들 있죠? 그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찹쌀현미 섞어서 주시면요. 찹쌀현미는 요 GI 지수가 낮아요. 찹쌀현미 음,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GI 지수가 낮아서 현미는 GI 지수가 55거든요. GI 지수가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이렇게 그 포도당이 몸에 흡수되는 그 수치가 55라는 뜻이에요. 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갑니다. 백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 쭉 떨어져요. 밀가루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밀가루 이런 건 더하죠. 이렇게 확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는 항상 요만큼의 그 포도당이 항상 필요해요. 근데 요만큼의 포도당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 밀가루 이런 것들 이렇게 팍 올라간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요 나머지 요 부분이 바로 지방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방으로 여기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그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찹쌀 현미다 이 찹쌀 현미로 아이들한테 밥을 섞어서 주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머리에 포도당이 꾸준하게 올라가니까 집중할 때 도움이 되겠죠 머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을 꾸준하게 올려주는 그 역할이 바로 요 찹쌀현미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고민이 뭐예요? 또 외모도 고민 많잖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외모 준비한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 찹쌀현미에 뭐가 많이 있다고요? 바로 식이섬유, 식이섬유, 식이섬유, 식이섬유, <웃음> 네, 식이섬유로 식이 섬유가 많으면 안에 있는 내장에 있는 그 노폐물들을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노폐물이 많이 빠지면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여드름, 트러블 뭐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겠죠. 건강 건강하게, 그, 건강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피부 좋아지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들의 고민 이런 식이섬유가 많은 차섬유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 다른 야채, 과학 이런 것도 식이섬유 많죠. 그런데 가격적인 거 생각해보세요. 이 차련미는요. 3만원대 상품이고요. 과그연 과, 이거는 요만큼이 그 몇만원 하죠? 2, 3만원 하죠? 요만큼이. <웃음> 그 가격적인 거 가성비 엄청 좋습니다. 요 10kg짜리가 한달 내내 먹어도 남는 이 차련미가 3만원대입니다. 3만원대 지금 주문해주시면 좋아요. 저희는 특히 요거 가지고 간식으로도 만들어서 먹어요. 다시 뭘로 만들어 먹느냐면그차렴미로 누룽지 만들어서 먹거든요 누룽지 오독 오독 오독 해가지고 주전부리를 먹으면 되게 좋아요 특히 그리고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주전미리를 주면요 아이들이 그 오독 오독 씹을 때마다 뇌가 자극이 돼가지고 공부할 때 집중도 잘 되고요 아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gi 지수가 낮아가지고 아이들 그 포도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천천히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도 가끔씩 100%로 현미로 이제 지금 차련미를 섞어서 먹는데 100% 차련미를 먹는데 가끔가다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입맛이 좀더 땡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더라 사람이서 그래서 이게 수양미랑 이렇게 차련미를 섞어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련미랑 수양미가 같이 하프 그 장되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시는 게더 저렴해요. 따로따로 사시는 것보다. 여러분 이 상품도 있으니까 여러분 구매해 주세요. 수양미는 찰지고 구수하고 고들고들함이 잘 어우러진 쌀이에요.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그 쌀에다가 이차현미 맛있는 차현미 쫀득 일반 차량 일반 현미가 아니에요. 소화가 잘 되는 식이섬유가 많은 영양분이 풍부한 그 현미를 같이 섞어서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추천해드려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격적인 거 생각하시는 분은, 일반, 일반, 그, 경기미에다가, 일반 맥살에다가 그, 차련미를 섞어보시면 되는, 섞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차련미는, 그, 수, 화가잘 되나, 어머나. 감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그, 구매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구매해주시는, 그, 고객님 덕분에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구매할 때마다 이렇게 돌, 돌게요. 고마워요. 네아아 아, 아, 너무 감동이 왔어네그 <웃음> 가격적인 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반 경기미 아까 경기미가 유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경기미 간짝지쌀 요게 포인트예요 경기미 간짝지쌀 일교차가 강한 그리고 농민과 그 계약 재배하는 그 쌀입니다 그쌀차련미 한꺼번에 구매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그 찹쌀도 한꺼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한포장 하나로 포장되어 있는 상품이 더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요 상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소양비랑 찹쌀. 찹쌀은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화가 잘 되는 거는 몸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속이 더 소화불량이 올때 그럴 때 찹쌀 많이 섞으시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소화가 되는 어, 그 소화가 잘 되는 이 찹쌀, 맷살과 섞어서 가끔 그럴 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럴 때는 물 조절을 좀 하셔야겠죠. 그거는 주부님들이 더잘 아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건 취향차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그 찹쌀을 섞어서 그냥 먹는데요. 간혹 너무 찰리다 싶은 분들은 물을 좀 적게 넣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 생산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저희 그살 가게에서 나오는 쌀은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감염만 간척지의 쌀로 어, 농민들과 계약 재배해 가지고 이렇게 수매해서 이거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보시는게국물 그 전용 창고예요. 국물 전용 창고 가을에 휩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보건차게 수입하는 그 과정입니다. g a p 인증 마크가 있는 고수 생산자 시설에서 쌀을 어, 가공해서 수질 검사도 꼼꼼하게 합니다. 다 컴퓨터로 그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깨끗한 어, 현 자동 공정으로 서 여러분들 주문이 오면 바로 포장해서 배송을 해드립니다. 깨끗하게 여기 저희가 쌀들 횟살들 경기도 화성시 햇살들이 맘를 달고 수양비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햇살들이 지자체에서 그 보증하는 그 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 믿고 구매해주세요. 아, 어, 제가 써머리 한번 할게요.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진, 백진주 수양미가 있는데, 이 수양미는 어,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그 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 선호하시는 그 쌀. 바로 요 수양미입니다. 고들고들하고 구수하고 찰짐이 잘 어우러져있어서, 어우러져있다는 게그 포인트예요. 그게 그래서 주부님들의 마음을 꽉 잡았습니다. 꽉 잡고 <웃음>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그자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예, 모기님 반갑습니다. 향기가 달라요라고. 호랑미가 예, 제일 맛있었어요라고. 모기님 감사합니다. 역시 먹어보신 분이 아십니다. 먹어 먹어보신 분들이 그 맛을 압니다. 여러분, 그 주부님들이 제 구매율이 가장 높은 쌀이 바로 이 수양미 백진류인데 그 중에서 주부님들은 이 수양미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요. 이 쌀을 주부님들이 부모님들라도에게도 가장 많이 선물하는 그 쌀이에요. 주부님들 그 부모님들한테 선물해 주는데 한 달에 한번 선물해 주면은 한 달에 그 보통 2, 3인 기준으로 해서. 한달 내내 하루 세번 드시거, 드시거든요. 보통 이삼 기준으로 해서 한달 내내 자기 부모님을 공양할 수 있는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그 쌀. 그래서 효도 쌀이라고 합니다. 효도 쌀 삼총사 저 위에 보시는 백진주 수양미 찰진 쌀의 그 삼총사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쌀이 이 수양미다.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특히 어머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수하고 그 고들고들하고 찰지이 가장 어우러져 있는 그쌀 바로 또 수양미. 사랑합니다, 여러분. <웃음> 네. 제가 이렇게 써머리 해드리고요. 뭐, 어, 답변해주시고, 그 문의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매해주신 여러분, 어, 너무 사랑합니다. 어, 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거에 제, 그, 저한테 참 힘이 되고요. 구매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한테 정말 힘이 됩니다. 아, 좋은 쌀 여러분들에게 한, 어, 보내드린 걸로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